오늘은 점심을 뭘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문이 날까? 그 소문 내가 내줄 거야. 근데 누구시죠? 이 동네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육회집이 제일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얘는 빨간색이 들어간 음식은 질색이라. 그런데 말이야. 넌 모르잖아. 육회가 붉은색인지. 와... 그럼 초록... 서울의 중심지인 중구.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주요 중심지로 시청과 청와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광장시장에 볼일이 있어 나왔다가 광장시장의 상인들이 추천하는 식당은 어딘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광장시장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러봤는데 영상이 찍히진 않았지만 이곳 상인들에게 가볼 만한 식당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명함을 한장 주셨습니다. 자, 여기 현지 분한테 소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맛있다고 그래서 명함까지 받았어. 여튼 찾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아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요. 광장시장 앞에 이렇게 약도가 잘 되어 있어 여러분들도 명함만 있으면 잘 찾... 또 자세히 보시면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 지리는 패션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보이실 텐데 사실 이 영상은 파가 광합성을 즐길 수 있는 가을에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란 건안 비밀이고요. 이렇게 영상이 늦는 이유가 제가 영상 만들기를 소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영상을 찍다보니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사실 버거울 정도라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에겐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뭐안 기다리신다고요? 이런 씨. 여튼 여기가 상인분들이 추천해주신 우가 육회집 인데요 뭔가 간판부터 맛집 스멜이 느껴지는건 저만 그런지 여기 바로 옆에는 유명 맛집인 부촌 육회가 있는데 상인분 말씀으로는 부촌 육회의 웨이팅이 너무 길어 그냥 우가 육회집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피우! 특이하게 이곳은 현금인출기가 가게 안에 있었고요 실내는 깔끔한 좌식 테이블에 널찍하고 쾌적한 대형식당의 모습을 띄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은 한눈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같이 선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메뉴 선택이 진땀을 빼실 것 같고요. 다행히 오기 전 상인분의 어드바이스로 어떤 메뉴를 시켜야 할지 미리 알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기는 육회비빔밥 먹고 나는 그거 <목소리> 해물갈비탕 어, 갈비탕, 갈비탕, 맛있다고, 어, 갈비탕 어, 맛있다고 갈비탕 맛있다고 그 해서 추천해주셨어 해물갈비탕이 2만원이면 네. 그냥 갈비탕이 해물갈비 뭘로 먹어야죠? 되해물갈비 한우 가격이 조에 오른 것같아한한우 육회가 34,000원이고 반값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탕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번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밑반찬으로는 콩나물, 얼갈이 열무김치, 혁박지, 소고기 묵국 등 기본적인 참고성은 평범한 편이었고요. 차라라. 얼마 되지 않아 육탕이와 육회비빔밥도 신선하면서도 먹음직한 비주얼로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를 오게 된 계기가 상인분들이 이집 밑반찬과 갈비탕이 맛있다고 오게 된 거였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괜찮아 소고기 목국은뭐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딱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소고기 목국이었고 약간 슴슴한 맛에 감칠맛이 감도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 상인분께서 이곳의 석박지는 몇 번을 리필해 먹을 정도로 엄청났다고 했는데요. 과연 석박지의 맛은? 범 <목소리> <목소리> <웃음> 이 엄청난 석박지는 식감이 잘 살아있어 맛있긴 했지만 상인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정도의 맛까지인지는 이번에는 기다렸던 육탕이를 맛볼 차례 우선 들어간 낙지들이 지난번에 먹었던 유명 맛집인 부춤보다는 신선해 보였고요 자기 이거 봐라 낙지가 노른자를 다깨뜨리고 있어 낙지들이 <웃음> 이때 낙지들의 힘이 빠질까봐 노른자 섞는 걸 도와주는 소마님 와 낙지 네, 진짜 네. 생생하다 네. 노른자 코팅을 끝낸 육탕이의 맛은? 어때요? 육회집 갔던 데들하고 다 너무 진솔하고 고기가 왜 이렇게 느낌이 오, 왜 다르지? 응. 얘네들이 그때 갔었을 때는 맛있어. 낙지가 흰메가리가 없었잖아 근데 얘네가 그래서? 너무 힘이 좋아 딱 먹는 순간 혀를 빨아들이 근데 나는 여기서 응. 개인적으로 배가 조금만 더 많으러 갔으면 좋겠다 나 응. 그날은 많이 못 먹었잖아 응. 응. 오늘은 너무 맛있다 응. 확실히 지금까지 다녀본 광장시장 육회맛집들 중에 고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낙지의 싱싱함은 저희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식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육회에 정신이 팔린 사이 해물갈비탕이 등장을 했는데요. 처음엔 갈비탕 한 그릇에 2만원이란 돈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았는데 국물을 한입 먹자마자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오 너무 좋아 갈비탕의 느낌보다는 해물찌개 같은 느낌 있잖아. <목소리> 오. 전... 그 안에 해물도 한번 보여까전복이고 전... 음. 이런 갈비들 가게도 음. 되게 많아 음. 새우젓도 아! 이것도 있어! 인삼도 있어 이거 해찬탕같이 음. 그런 식으로 나와있어 그렇다면 화려한 비주얼만큼 맛은 괜찮은지 그냥 맛있겠 고기 완전 하는 거 같아 되게 부드러워 갈비탕은 약간 한방 갈비탕 같으면서도 시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고 들어간 고기도 질길 줄 알았지만 부드럽고 뼈와 분리도 잘 돼서 상당히 만족감 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렸던 육회 비빔밥 차례. 안에 내용물은 육회와 야채, 참기름 등이 믹스되어 있어 그냥 밥만 넣고 비벼주면 됩니다. 다이어트 중입니까? 가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빨리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게가 맛있다 보니 비빔밥 역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전 솔직히 구멍에 XXX해서 불렀었어. 드라이했어 내 기억이. 이게 촉촉해야 되는데. 음, 좀 고기가 약간 그렇지. 어, 그렇지. 내가 기억하는 거 맞지? 응 음, 맞아. 뭐 미슐랭 같고 뭐 어쩌고 뭐. 진짜 숨어있는데도 현지인들 가는데도 따로 있는 거. 맞아. 오기 전 상인분이 석박지를 계속 시키게 될 거라고 미리 언지를 주신 이유를 몰랐는데 육회를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함이 살짝 올라올 때 석박지가 그 느끼함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어서 식사가 끝난 타이밍에도 석박지를 계속 시키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나오다 보니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유명인들의 사인들이 있었고요총세가지 메뉴를 시켜서 58,00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약간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자 어떠셨나요? 괜찮았습니다 ]입니다. 여기 육회 되게 잘하더라 육회가 너무 맛있어? 어, 낙지탕탕이랑 응. 육회 비빔밥이랑 되게 맛있어 요 응. 맛있이 응. 집이 제일 맛있어. 네, 현지인이 알려주는 대로 가야돼. 응. 맞아요. 미슐랭을 받으면 뭐요 <웃음> 여기가 훨씬 맛있어. <맛있거든. 웃음> 네, 저희 개인적인 입맛에 그렇게 맞았, 맞았다는 겁니다. 네. 아니, 이렇게 되면 나는 미슐랭 받았다는 데를 응. 의심해 볼수에 없어. 자기 미슐랭 좋아했잖아, 지금까지. 좋아했는데 응. 몇 응. 몇 아, 음. 왜 미슐랭이지? 이러면서 어, 너무 평범하고 특이함도 없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미슐랭이지?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음. 그럴 때마다 조금씩 의심이 되는 거야. 티리에. 음. 또 이것도 말하면 안 되는데 방송사 몇몇 네. 어. 맛집만 소개해 주는 네. 뭐, 뭐 있잖아 네. 그런 데들이 네. 원래 되게 논란이 네. 많은 건 알고 있지 아 그럼 어, 뭔가 그렇다. 이제 방송국에서 광고. 광고 광고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게 아니라 네. 돈을 주면 네. 와서 홍보해 주고 조건이 있거든 직거래가 그렇지 자기도 식당할 때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하면 네. 안 되잖아 근데 나도 그냥. 나 식당 할때 어. 방송사에서 전화가 몇 군데 온데가 어, 온 있는데 어. 개업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전화가 막 오더라고 맛집으로 을 해준다고 그래서 <웃음> 촬영을 하니까 <하겠다. 웃음> 난 어. 처음엔 무료인줄 알고 어. 되게 좋아했다. 어. 처음에 막 그게 렇 막 풀어. 어. 담당자가. 어.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돈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얼마냐면은 네. 일단은 TV에 나가는 거잖아. 어. 뭐 공중파 말고 어. 뭐 케이블 막, 막 그런 채널들도 많거든. 음, 음. 근데 그런 데에서 부르는 게 거의 600에서 1000이야. 몇분 나가더라? 한 3분? 그래서 네. 5분 사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 가게가. 음. 아. 딱 그때 안 거야 뭐 어디 어디 무슨 응. 방송에 출연하고 나왔다 이게 진짜 괜찮은 맛집들도 물론 있어 근데 응. 그날 하루만 손님들이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응, 응.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지? 어 많고 또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 응. 그때 방송 보고 갔거든 그때? 응, 응. 근데 손님이 일도 응. 없었잖아 그때가 응.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야 내가 분명히 <웃음> 방송에서 여기 터져나가는 데였어 막 이랬는데 응. 아니었어그다 페이크였거든. 그렇지. 페이크다 <웃음> 내가 아... 방성을 믿을 게못 된다는 걸 그때 안 거야. 응. 그랬는데 응. 미슐랭은 믿었거든. 응. 근데 보고 보면 미슐랭이 아니야. 그렇지. 깜짝 놀랄 때 있지. 그런 데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를 검증하는 것도 있고 진짜 맛집들을 한번 소개를 하는 영상이었고 그래, 결론은 그래. 내가 좀 엄청 잠깐 홍보을 했는데, 아, 나는 맛에 있어서 너무 진심이어서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저런 거뭐 욕하고 탓할 필요가 없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데들 있잖아.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일단 제일 맛있는 데를 가는 방법이고, 그렇게 전해 들을 데가 없으면 휴실랜가에 들을 데는... <웃음> 응,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